원자 원성이니라 당히 망연적 지겨여 불이니라 따라하십시오. 진성은 무념하여 참된 성품은 물들지 아니하니라 당이 망연적 다만 망연된 인연만 여인적 지겨여부리니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이니라 그 사람이 부처이니라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도 간결합니다 진성이라고 러면 참진자 성품성자입니다 진성, 참성품 그 참된 성품 자리는 결코 물들지 않는다 물드는 자리와 물들지 아니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에 중생심이라고 하나요? 생각 생각마다 그 생각 생각을 집착하는 마음 이게 바로 중생심이고 그러나 그 생각 생각에 집착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성품 자리를 본 자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성품을 바로 보는 순간 일체 세간만사에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그걸 담아둬 가지고 마음에 물들지 아니한다면 그 경계 같다면 이 사람을 놓고 견성한 사람이다 또는 생불이다 지겨여불이니까 지겨여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흑판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서 흑판 흑판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진자 성품성자 참성품은 없설믄물들려자 물들지 않는다 진성은 무념이다. 그런 거로 본자 원성이라 본래 스스로 둥그런자 이룰성 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갖추어졌다 그러면 무엇이 갖추어져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우리가 불성 부처님의 성품 귀신신자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성 자신의 성품 요세 가지를 구별해 놓고 볼때 부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 이 성자에 들어오면 이 성품자리를 보게 되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나나 요 차이가 머리 털만큼도 틀리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뜻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마음이 부처다 직심시불이다 네 마음이고 부처다 이 말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서 부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천지형격 하늘과 땅처럼 사이가 벌어지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한치도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 자체를 맹맹백백하게 들다 보게 되면은 게되하 부처님 살림살이 예수 그리스도 살림살이 천하에 있는 성년들의 살림살이 오몇 프로째 안되는구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다릅니다. 진성은 무념하여 본자 원성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요 여러분이 팔만 대장경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서가 있습니다만은 다 똘똘 뜨더러 뭉쳐서 하나로 합쪽시켜발라면은 본자 원성이에요. 이 자리를 보라고 그렇게 많은 이론을 펼쳐놔서 누가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무슨 말이 가장 요긴한 말인가 이걸 탁 캐치해가지고 바로 이거야 바로 식사를 해준 다면 이게 바로 명안조사입니다. 밝은 명자눈난자 하라비조자 서성자 명안조사다 이이에요 그걸 딱 고집어내가지고 야 하고 못주니까 빙빙 돌아가지고 지도 헤매고 사람도 헤매게 만들어 아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바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이 자리를 여러분은 오늘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따라합니다. 유심, 유심. 정토요, 정토요, 자성, 자아. 위탄이라. 이런 말, 이런 글귀 여덟자죠. 여덟 자 요거 하나만 뭐여뭐 뭐 무슨 경이 좋습니까? 무슨 경이 좋습니까? 하지 말고 이거 유심정토요 자승입니다 유심정토 자승입니다 이것만 계속 해도 견성할 수 있어. 아셨 아셨습니까? 보세요 뭡니까 유심 오직 마음이 깨끗한 정토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면 그것이 정토예요. 기린주차 신명당 어떤 곳이 명당이냐 물론 해인사가 깔고 있는 자리 월정사가 깔고 있는 자리 뭐 여러 전국에 명산대철에 네그 자리를 가보면 참 도선국사라든지 지표육사라든지 진포, 많은 도인들이 참눈 밝았어요. 어떻게 그 산중에 그러한 절터를 잡아서 거기에서 그 엄청난 절을 지어가지고 수백명 수천명이 거기서 공부하고 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복도 있고 재앙도 막아주고 나중에 자손 만대로 가서 정말 그 유명한 산에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유명한 절이 있는 곳은 가보면 유명한 산이야. 맞아요? 틀려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건국 이래에 수많은 발명가가 나오고 수많은 성인이 나오고 수많은 지도자가 나왔지만 그 많은 도인과 성각자들이 그 서쳐간 곳 많고 많은데 그러나 그분들이 서쳐간 자리는 그런 이런 마음은 요란했지 정말 우리 한민족 후손이 어깨가 뿌듯하고 가슴이 아주 그냥 탁 튀고 머리가 숙연해지는 그러한 자, 자치는 족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산사에 가보면 틀림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박수를한번 쳐봐요. <웃음> 이 박수는 이 도인들에 대한 행적이 어떻게 훌륭하고 현명했느냐 이게 내 찬탄의 박수지. 스님 말에 박수 치는 소리라니야. 아셨습니까 그, 그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서척한 자리는, 그땅 자체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년 가더라도, 그, 그곳에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간복을 해. 제가 소백산 원통암을 그 어릴 적입니다. 20대 전후에요. 그다참심심이 나가지고, 역대 선지식이 서척한 자리에 나도 가가지고 한번 정진다운 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백산의 원통함을 이산 허리를 돌아서 오솔길로 걸어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나홍선사시여 후학 성의 만행수행자가 이곳을 오, 걸어 오르고, 오르고 있으니 나오셔서 환대 좀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야 에? 안개가 그 굽이 굽이 올라가서 탁그 원통함 에? 그 대웅전 앞에 산야를 굽여보니까 천산 천산님내 발밑에 눈알에 다 깔려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산 하나하나 봉우리 하나하나 귀암 절벽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어 아 이곳에서 수행해가지고 한소씩 하면 천하를 호령하겠구나 그리고 천년, 수천년을 뛰어넘는 장부다운 장부의 사자우를 통할 수 있겠구나. 그거 통합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탁그 구부면 이기지 막 가슴에 막 용, 용수숨 용 치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경험 산사회가 해보신 손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여는 남녀도 없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노소도 없어. 유무식도 없어. 그러한 느낌 속의 법률을 느낀다면 이 유심청토라는 얘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열리니까 천하가 열리고 천하가 눈에 들어오니까 천하의 도인들의 살림살에 눈에 들어오더라 이말이에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미타가 누, 누구예요? 미타가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미타니요. 그러면 자성 미타입니다. 자성 스스로 섭 보면 여기 있네. 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나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자성 미타야. 자성을 보면 그대로 아미타 불리요 그런데 경악으로 보면 따람다 사바, 사바 국에서 사바. 서방 정토, 정토. 극락세계가 세계가 얼마나, 얼마나 먼, 곳인가. 먼 곳인가 얼마나 멀죠? 얼마나 멀어요? 이 사바성, 사바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사바 그게 이 사바의 세계란 말을 별성자를 넣는다면 사바 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사바성 그러면 이 사바성 별에서 정토성 요 깨끗한 흑 독자 별성자 붙이면 뭐예요 서방정토 별 여기에 왕으로 있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인데 그러면 이 사바성에서 정토성까지 정토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얼마나 돼요? 보세요. 이 불교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극락세계 가야 되겠는데 이 서방에서 정토성까지 가왈 얼마나 먼 곳인가 이걸 알아야 갈 생각을 할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잘 모르니까 극락세계가 있기는 있어? 누가 가봤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 그러나 있어요. 하면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뒤에 보살님 앞에 아그 옆에 보살님 우리 옆에 보살님이 그 옆에 보살님 핸드백에서 핸드백에서 백만원짜리 수표를 실례를 했다면 저 보살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포경찰서죠. 이게? 나 다보 빌딩 다보 법당에서 내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이제 먹었다.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만 원 정도면 뭐 아, 용돈으로 치자. 근데 100만 원 정도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좀보살님 마음이 넓어서 <웃음> 나는 100만 원도 그럴 수 있어 하게 하는 얼굴이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천만 원짜리 수표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겠죠? 그러면 저 보살님이 여기 있다가 는 진짜 어? 경찰서 재피해가가지고 에? 참 망신당했구나 해가지고 보살님 얼른 김포공항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도망갔다 치자. 에?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보니까 거서도 지혜 불안해. 그러면 이게... 마포경찰서 에서 제주경찰서로 이첩을 하면 제주경찰서 행사대가 보상을 추적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라산 꼭대기로 도망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라산 꼭대기에 도망갔다고 해서 제주경찰서 행사대 가체포로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크게 되면 가요 안 가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이 넓은 천재, 이 한라산 꼭대기 도망가도 그곳에 갔다고 멀다고 멀다 안 쫓아가지 않아. 고로 죄를 지으면 이 넓은 천재 우리 발바닥 두개 붙일 곳이 없어.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죽어서 사자는 귀신이지만 살아서 사, 사자는 마포경찰서 행사돼요. 그리고 검사는 치조반이요. 악이냐 고이냐 계획적이냐. 그렇죠? 판사는 판관이요. 여기에 한참도오십니까요 가요? 가요 안 가요? 사우나 생전이 똑같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정토와 아미 정토극락세계와 이 사바성 여기에 와 구분할 때 부처님 경전에 말씀해 놓기를 사바성에서 정토성까지 거리가 10만 8천 10만 8천 국토밖에 있는데 그것이 서방이야 서방 서쪽으로 아셨죠 여기 이제 동방이 있고 남방이 있고 북방이 있는데 동방도 남방도 북방은 아니야. 극락세계 아니야. 꼭 동쪽 우리가 이 사바성에서 서쪽으로 10만억 8천 국토 밖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정토성이다. 이 말이야. 여기 정토성이요. 이 정토성의 왕이 나마 미타버. 절대 황당 무게한 소리를 우리 경제는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확실합니다. 극락세계 있습니다. 어디에 서쪽으로 이 사바성에서 정토성까지 10만억 펼쳐별 밖에 이정토성 있는데 여기가 극락세계인데 죽어서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가지고는 극락세계가 없어. 꼭 서쪽으로 10만억 8천별 밖에 하나의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정토성이더라. 여기에 아미타불리켓이 있다. 그러면 이 정토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창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곧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마음이 도량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량을 깨끗이 한다. 집을 깨끗이 한다. 절을 깨끗이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더 분명히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 아셨습니까? 이 마음은 가장 집착하고 성질 잘되고 고집부리고 가장 박복한 마음만 골라가면서 쓰면서 재수 있어야 되고 잘되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는 영혼 없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냐면 내 마음을 슬기롭게 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처처차게 물건마다, 물건마다 집착하고 사람마다 사람마다 집착을 하는데 잘하는데도 집착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답답하 하는 것도 그 생각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저거 언제 나보고 욕했어 저나 누구 앞에 망신 줬어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다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그 마음이 시샘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비방과 어? 험담으로 그냥 입말 열었다면 나와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다. 합니다. 불교는 처음도 중간도 공부는 공부인데 무슨 공부냐?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에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고 하고 하노라면 무슨 눈이 열리죠? 무슨 눈이 열려요? 마음 심장 눈은 심한이 열려. 심한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해놓은 예수의 말 공자의 말 로자의 말 달마대사의 말 원어대사의 말싹다 들어와 머리에 천하 학문이 천하 종교 천하 진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수행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발언 수행이라는 걸못 박아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자 그러면 여기에 여 10만억 따라합니다. 사바 정토에서 극락세계, 극락세계 정토는, 정토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10만억, 10만억 8천 국토, 8천 국토 밖에, 밖에 있느니라. 8천 국토라는 게 서쪽으로 8만4천 별 별이 다음에 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늘에서 화성 금성 토성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 인류 50억 내 60억이 살고 있는 이 별이 무슨 별이냐 사바성이요. 목성 화성 금성에 보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저 하늘에 우리가 보는 떠있는 별처럼 바짝바짝 할 뿐이야. 그 안은 이 사바성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기에만. 뭐, 어? 미국 달러가 있고 한국 원이 있고 일본의 앵이 있고 사람 말도 다르고 이 안에 와보니까 사바성 안에 쏙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저서 보면 하나의 별이 파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수억 천만 별 가운데 10만억 8천 별이라는 것은 10만억 별 하나마다 라 국토니까 10만억 8천 국토 밖에 하나의 정토성이 있는데 그그 그 별은 이름을 극락세계로 한다. 그 극락세계 왕이 나마미타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할때왜 스님네들이 맨끝세 번째 따라한다. 나함 따라해 보세요. 나오 계할 때이 사바 성에서 서쪽으로 10만 8천 별 밖에 있는 별 정토성 나라 극락 세계에 계시는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이게 참 마음을 보낸다 이 말이야. 아셨죠? 집에서 이 미자 노래나 다른 가진 말 이거 해요 앞으로. 하면 따라합니다. 나모이 <목소리> 끝에 가서 다 매듭을 짓는데 이 사바 국토에서 동쪽도, 남쪽도, 북쪽도, 아니 서쪽으로 어허! 이렇게 쫙 뽑아올 때, 마음으로 이미 10만억 별, 8 0 0나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정토성인 아미타 극락 세계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불을 쫙 모아가는데 그 연불 속에 일체 잡념이 붙지 못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48가지 원을 세워서 팔공덕수가 흐르고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금으로 성이 되고 일곱가지 공덕가 춘 우리 공덕수 참 천동처녀가 춤을 추고 그 사이에 은은히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이 흘러나와서 그 극락세계를 부처님의 진례말씀으로 확 채워주니 그 세계는 따라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 일주약, 일주약 인간의, 인간의 50년. 50년 정토성의 하룻밤 하루낮이 우리 인간의 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극락세계 이탈이 우리 인간의 100년이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은 거룩하고 거룩한 극락세계에 나를 낳아서 키워서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하고 인연이 가까운 분 많은 분들을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죽었습니다.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반야용선을 보내 주셔서 그의 반야용선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극락세계 가도록 이 자리에 이 불효 자식이 아, 열의 몸매 아미타 극락세계 왕 왕인 아미타 부처님께 청합니다. 이것이 여기 아주 간절해야 돼 아셨어요? 발성 연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웃음> 이렇게 극락세계를 일목요연하게 깨뜨 봐야 돼요 형식적인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따른다 유심 정토요 내 마음이 곧 정토인고로 이 마음의 깨끗한 아 정토가 되면 바로 여기에 내 자성이 확아 들여다보여. 들여다볼 때이내 자성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성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보는 것. 이게 자성미타입니다. 자성. 내 자성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야. 아미타 부처님하고 나하고 같다. 경지가 같으니까 같다 이런 얘기지. 아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본 자성이나 우리 개갱이 본 자성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본 하나님의 자성이나 인도 가비너의 태어나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 이 실탈 태자가 이본 성품자를 보니까 그 위에 그저 부처 불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사로 조사 그 화두 가운데 따한다 설에 조사인 있고 서쪽에서 조사 서쪽에서 오신 조사가 무슨 뜻이 어니 있고 모르니까 근식을 이니라 근식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 변소에 옛날에는 변소에 물을 받았어. 그다가 대변을 보면 그 모여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쌓여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막대기로 젖어가지고 물극해야 돼. 말이 뻑뻑하면 물을 더 타서 또이 똥장군에다 똥바가치로 퍼서 부어가지고 철렁철렁 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서 밭에가지고 오이, 자배, 고추에다가 줄수 있는 물기가 하도록 그 짓는 젖는 막대기가 똥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조사가 서쪽으로 뜻이 뭡니까? 하니까한조사스님 다방에는 근시거리니라 똥간에 똥덩어리 젖어서 물기를 맞춰가지고 똥장군에 퍼부어서 그걸 갖다가 오이나 고초에 도마도에 하늘을 막듣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할 때어찌그 신성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듯이 뭡니까? 하니까 근시거리니다 사실은 이 부처불자로 부처노으니 그렇지. 이 자리에 똥막대기를 해도 돼.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야. 부처라고 말만 붙여놓으면 그 말에는 업을 성설이야 도저히 그는 내가 이응감생심이지 거기서 어 생각을 낼 수가 없는 자리로 딱 제쳐놓고 아이고 나는 범부야. 나는 그저 제 많은 인생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구제 불능이야. 이러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우습게 취급해 버리고 말아. 그래서 요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야. 아시겠어요? 또한 가지 명심할 것은, 명심할 것은 이외에 이 참선하는 선사 스님들이 나는 마음에 드느냐? 따람다 살불 살족 무슨 말이에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래요. 따라합니다. 초불. 초조하라.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으래 이런 말이 잘세겨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들은 망발이지만 얼마나 이 장부의 기상을 키워주는 소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으막 아, 박수 한번 쳐봐 이런 낱말 하나하나를 천하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유교니 도교니 기독교니 마오메터교니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수많은 종교에서 그 성전을 다 내놓고 뒤집어 보고 다 확인해봐도 이런 말 해놓은 데가 없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해서 책자와 대해놔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대근계 대근계에 대근기에 맞는 직언을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직언.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요 말을 잘 챙기시되 정말 여러분이 불교방송 대법당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든다는 것은 천하종교 성전을 다 읽어가지고 해통해도 이런 구절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딱 어?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설파해 주는 이런 걸 본분 든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많으냐 이말이요 그런 점으로 봐 가지고 이 여러분이 불교를 만나서 바, 마음 공부다운 마음 공부를 해 가지고 이 유심 정토 자성미타. 아미타가 여기서 물론 이분이 원을 세워서 10만억 8천별 밖에 나아가서 나라 세운 나라가 극락세계인데 그러면 여기 10만억 8천 국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10만억 8천 국토가 왜유심히 정토냐 왜유심히 정토냐 유심히 정토라는 것은 이 오직 이 마음 가운데 따라니다십방 8사 10만억 8천이 10만억 8천국도 10억 8사만 내 마음에서 녹여가지고 없애가지고 진짜 그 마음이 청정하면 이 자리가 10만억 8천국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부처님 내자신 아미타야 이 <웃음> 부분은 어, 우리가 치고 넘어가야 돼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욕심, 진심 뭐 이런 것도 다 늘어났지만은 아지면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고 무엇에 물들어 있느냐. 시박팔사에 물들어 있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시박팔사를 철저히 수행하고요. 수행해서 이 시박팔사를 내 마음에서 뽑아내야 돼. 이 시박팔사가 우리 배 안에 들어 있는 오점똥 사실 이건 뭐예요? 가장 더러운 물건이죠. 냄새 나고. 그렇죠? 이걸 배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 피부로 감췄다고 해가지고 이게 깨끗한 척해. 깨끗한 척해. 정말 깨끗해요? 따지면 춤, 똥, 오점 춤, 가래 큰그 냄새 나고 보기 흉한 거 그저 둘러싸가지고 가죽 어물푸대요 참선할 때 내이 몸에 무엇이 그렇게 어? 대단하고 그렇게 어? 자존심을 세우고 하느냐 따지면 눈에는 눈, 눈에는 눈고 코에는 누룽 코 입안은 가래 배 안에는 똥 오줌 이소 냄새나고 포기용한 이걸 가득 이몸 안에 담아가지고 에이? 이걸 옷을 입히고 뭐좀 행수도 항수좀 행수 좀 바르고 미장원 갔다 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저 고 깨끗한 척 잘난 척 이쁜 척 하지만 이게 뭐냐 이렇게 뒤다봐가지고이 몸을 조금 어? 고상하게 놀려거든 아이고 이 똥오중 냄새는 가죽 오물푸대 를이 안에 담아가지고 뭘 그리 대단해 딱터어려야돼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가운데 사실 또 똥오중 그 가죽 오물푸대도 더 지독하고 더 과약하고 더 냄새 나는게 시박팔사다 열0가지 악하고 여덟 가지삿된거 이것은 상대를 가만히 놔놓고 잘되면 그 꼴을 못봐 질투심에서 시기심에서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아주 망신을 줘야 되고 울게 해야 되고 고통받게 가슴 치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게시박팔사예요 알겠습니까 시박팔사 이거는 마음에 담거있고 가장 냄새나는 가고 오물품을 몸뚱아리 담아있는데 이 마음 안에 시박팔사와 이몸 안에 있는 가장 이런 문제점들을 이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여기에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그 감정에 내가 나를 붙들려서 내가 내 스스로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시박팔사에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